네 안녕하세요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알파세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잠깐 영상이 녹화된 줄 몰라가지고 아 망했다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말해야 할 것과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를 얘기해볼게요 선풍기 바람 면 죄송하고요 제가 님들을 그렇게 구독자로, 구독자분들은 구독자 여러가지로 대답하고 싶은거는 당연히 은혜죠 이 영상 보시고 이 영상 싫다라도 봐주시는 사람도 있으신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아 여러분, 들께 계속 말하고 다여러일들여러속 말하고 이좀 알아두셔야 할것이 알아 두셔게 이렇게, 이렇게, 주렇게 이렇게, 이이있다는 거. 이이 아씨다 일단 첫번째로 알파스쿨을 피하면서 나머지 류나.. 류나.. 그랬습니다 저 류나 유튜버입니다 류나 게임 왜다 차단하고 왜다비공개냐 님들은 그것만 보니까 긴말 따지지 않고 짧은 말 따지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말 님들이 그것만 보니까 이거 솔직히 반은 일본인, 반은 한국인, 반은 몇, 나머지 몇몇 퍼는 미국인, 러시아인이 보는데 채널, 제 채널 인구 분포가 좀그래요 님들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게 요점이 뭐냐면은 저도 먹고 살아야죠 유튜버니까 나 본래같았으면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 정말 싫어요 상관이 맨날 까 사람 열받게 나는 정성들여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맨날 까니까 열받아서 그리고 집안에서도 맨날 컴퓨터 중독이라고 맨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나 그거 짜증나서 유튜버돈 많이 벌고 나만의 집갖고 나만의 컴퓨터로 모두와 소통하고 나도 대모님이랑 방앗가님처럼 댓글이라든지 채팅글 많이 달리고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내 소원이고 내, 내가 유튜브를 하고 유튜버가 된 목적인데 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분석표를 봤거든요? 근데 님들 대다수가 님들 78%가 구독을 안 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같지? 분석 봤어, 내가. 내가 항상 얼마 언제든지 유튜브 구독 아니, 유튜브 그거 분석을 보는데 맨날 반복돼서 보는 게 그거야. 근데 님들 검색 항목의 대부분 밀리아 정계더건 DX. 외국인도 그것만 보고. 아. 나머지 애들 어디갔어 나?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목마른데 말 끊기는 거 죄송하고요 님들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뭐라 정확히 말해주고 싶냐면은 저도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한 영상만 집중적으로 봐? 그렇다고 그 영상이 1 0만이 찍고 그리고 말이죠 제가 그, 그런 그 영상들 가끔 전검해보면은 갑자기 노란 딱지 때문에 수익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다른 영상들도 배, 그게 검열이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걸로 분포해서 영상이 1 0만대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라든지 그렇게 퍼져나가서 봐주는 봐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 한쪽이 막히면 나머지 한쪽이 수익을 도와, 수익에 도움을 주니까. 근데 님들 대다수가 뭐, 뭐가 문제냐? 답이, 없, 답이 없이 하나만 보려는 거. 블러드러시도다블러드러시 항목도 그것만 보려 하고. 그렇다고 천을 찍었냐? 많이 찍었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지금 이런 평범한 녹방을 녹화 녹화 걸 보면은. 평말녹화걸 보면은 조회수가 없어! 조회수가 2,3이야 아니면 10, 100을 찍어본 걸 내가 1000, 100, 1000을 찍어본 걸본 걸 적이 없어 진짜 싸가지 없는 놈들같은 제가 님들 시청자들 사람 취급 해주고 싶어요 진짜 진짜 잘해주고 싶고 진짜 같은 사람니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치고 면해주지 저도,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님들 대다수가 하는 짐이 뭐다? 조회수가 천을 찍지 못했다는거 제가 자작 자작 그림 그린 영상도 님들 쳐보면 알다시피 뭐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도 죽어, 죽었다 어죽 깨어나도 없는 싸가지 없는 개같은 놈들 천국이서 말을 안하겠는데 100을 넘어 본적이 없어 자막 달아놨자? 1000을 넘어 본적 없어 좋았스가 그, 그러니까 님들이 그것만 보려고 찾들어오는거예요 그럼 나는 뭐, 뭐라 생각해? 구독 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요구하고 사람이 아니야 그건 짐승이야 짐승 제가 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독자도 구독자 구독 님들은 추천수 좋아요 구독자 님들은 좋아요 누른 적도 본 적이 없어 영상 생방 좋아요 누른 거본 적이 없어 아죽었다 그리고 이번 달 수익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겨우 받았어 수익 내가 소 솔직히 말한다 겨우 받았어 20만원 20만원으로 컴퓨터 못 받고 있는데 그것도 겨우 받아서 15만원 컨텐츠 피규어 리뷰 컨텐츠 하나 만들려고 15만원 80% 돈을 썼는데 님들 그거 좋아해서 지금 봐요 20, 20, 30이야 장난해? 야 님들 저도 먹고 살아요 나 사람같이 보지 않아? 내가 기계인 줄 알아? 제가 2012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컨텐츠란 게 뭔지 몰라요. 요즘, 어, 요즘 유튜브 생활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유튜브 가깝한 거 있다고는 생각하는 거 저도 잘 이해해요. 네, 그래요. 근데 님들이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고 님들 진짜 제가 미, 미워하는 게. 어째 사람이란 게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보려 고 그래요? 니들 님들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어? 나는.. 저는 말이죠 저는.. 저도 솔직히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그리고 여러 게임 하는 사람이라고 그쯤 되면 뭔가 이해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했어 뭔가 이해한 거 있어 님들? 없을 걸? 내가 이렇게 말해도 대부분 보는게 일본사람인데 내가 한국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볼테고 그리고 내가 또알파스 그거 뭐하지 않나? 버전 업그레이드 리뷰한거 있잖아? 그럼 그럼 또 그것만 볼거야? 그럼 나는 뭐뭐 님들 뭐..뭐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아 그대는 그대 진짜 악플로 뭐 죽으면 안될거야 하면 그냥 악플 날릴거야 진짜 뭐잘 찍었네요 정말 좋네요 그리고 시청.. 그리고 생방할 때돈 내준.. 내준 사람이 돈 내주고 어월 누르면 아무 말도 안해 아. 근데 님들은 아니잖아 그냥 그거만 보려 하잖아 내가 그래서 님들 싫어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솔직히 말해서 더 노, 좋은 화제로 생방해주고 싶고 영상 찍고 싶어 살아남으려면 높은 화질이 최고잖아 근데 제가 지금 i5, cpu가 i5 400, 6, 450, 460, 4690이고 4 45460 6 gtx 960이고 그래서 컴퓨터 좀 죽여가면서 까지 생방하고 게임 해주고 억울해 지금 계속 말하고 있 님들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한 것만 보려고 그래한 것만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그래? 나는 말이죠 저는 말이요 게임 스타일이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님들과 똑같아요 어. 그렇지만 저 RTS는 죽었다 깨어나도 싫어합니다 RTS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은다 스타만 하려고 그러는 거 스타렉스가 좋은 게임이에요. 워이머 뭐 따위보다는. 더노브와. 지금 쓰리, 쓰리 망했지? 투는투는 투는 게임 어려워 죽겠는데, 그거 하려는 거 보면은, 가깝하지. 네, 영상 자를게요, 또. 게임 카오스의 우승으로 끝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뵙시고요. 그러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물론 보는 사람이 있어야 뭐 어떻게든 해줄텐데 생방 안할거예요 당분간 니코동에서 생방 할까 걱정 되는데 일본어쓰면서까지 한국사람들 보지 않다면 일본사람들이라고 일본인 일본인 일본 유튜브 채널이라도 둬야지 뭐 한국 국적버리고 매국노라 욕하지마 제발 님들이 자초한거야 한국인들이 그것만 볼려, 요나만 보려 하려는 이유 있다, 고 이러면, 다, 그냥 다 처박혀야 죽음으로. 아니, 죽음은 아니구나.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들어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물론 영상 본 사람들, 끝까지 본 사람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